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항상 일어나셔서 박수도 쳐 주시고 때론 아리랑 노래가 나올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태권도를 알리러 왔지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창설된 지 43년. 매년 10개국을 방문하며 민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요. 태권도 세계화의 1등 공신 국기원 시범단을 이끄는 성시훈 사범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태권도 시범단을 이끄는 성시훈 감독입니다 99년도에 아프리카에 한번 파견돼서 태권도를 좀 알리게 됐었는데요.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뭐 두유노 you know 태권도 물어봤을 때 두유노 코리아 you know 물어봤을 때 먼저는 태권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좀그당시때 설명해 준 적도 좀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태권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태권도 기술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한국의 어떤 정신과 혼이 깃들어져 있는 어, 부분도 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시범단 먼저는 이제 매주 1회씩 정기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아, 행사들이 좀 잡히게 되면 은 아,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좀 많게 는 2주일 정도부터 거의 훈련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이 좀 변했어요. 태권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그 기본적인 어떤 영상부터 예의, 그리고 기본 동작, 풍수 격파, 겨루기, 호진술까지 다양한 어떤 기술들과 정신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일반 대중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연구하다 보니까 K-POP이라든가 이런 한류의 어 움직임들이 넓혀지는 것처럼 태권도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진화되고 변화됐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범단 분세 분이 이제 처 타면서 저랑 같이 연습하고 저분들이 이거 체험한다 처를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 또피처 체험하는 거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험함으로써 저의 마음을 다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과 사제 간의 그런 예의들을 좀 서로 지켜나가면서 저의 태권도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넓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t's like feeling we should work hard. Uh, we are coming here to training. Uh, and we should work on ourselves to be better in Taekwondo. and To take this uh, skills to our country and teach other uh, kids for this Taekwondo. 시건도 시범이 겉에서 오긴 되게 많이 화려한데 그만큼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냥 놀이로서가 아니고 어,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화려함 뿐만이 아니고 아주 좋은 인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트레이닝 하면 좋지 않을까.